이 기공 분야가 돈을 잘 번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이 교정이란 분야는 새로운 거죠. 그틀에 갇힌 게 아니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정이란 부분이 매력이 있었고. 수면무흡증 환자와 우리 어머니가 같은 증상이네.라고 딱 매치가 되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코골이 장치가 뭐가 있더라.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교정보다, 이빨을 바르게 해서 이뻐 보이게 하는 것보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이런 장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거는 치과 의사 처방이 없으면 만들어서 누구한테게 어, 팔 수가 없어요. 딸, 내미 친구의 집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여가지고 형님도 코 엄청 오는데 그럼 옆에서 이제 제수 씨가 정말로 이 자다가 뭐 흔들고 흔들고 막 해야 겨우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 병원 가서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내가 만들어줄게. 그, 안 그러고 그냥 해주면 야매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었어요. 이피곤한이 심하다 보니까 이 무흡이 걸렸는데 못 깨어난 거죠. 숨 쉬려고 정말 몸부림치다가 못 깨어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그냥, 그냥 해줬으면 될 걸. 그때는. 어 의사 처방이 아니면 도저히 뭐할수 있는 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음,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걸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수술 또는 양압기 치료가 공인된 치료법이었는데, 이제 제가 개발하고 만든 이 바이오 가드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 치료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큰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의 구강장치는 어 보통 단순 코골이 또는 경증의 무흡증에 쓰이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중증 무흡증 환자들만 대상으로 장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중증무업증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어, 의미 있고 가치가 큰 임상 시험이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숨을 잘쉴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